개막식 시작 30여분 전부터 시민들로 가득 찼다. 두류공원 곳곳에 있는 나무 아래에 자리를 펴고 치맥을 즐기는 시민들도 많았다. 한때 소나기가 쏟아졌지만 시민들 대부분은 행사장을 떠나지 않고 우비를 입거나 우산을 들고 축제를 계속 즐겼다. 캐나다에서 온 교환학생 올리비아 22씨는 한국식 치킨을 처음 먹었을 때 기분을 잊을 수 없다. 며 오늘 축제가 한국에서의 가장 큰 경험이 될것 같다. 며 말했다. 치맥 페스티벌 공식 개막식은 오후 7시 40분께 두류야구장 공식 무대에서 열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인사말에서 현장에 와보니 이 축제는 계속 해야겠다란 생각이 든다. 라며 마음껏 즐기시고 새롭게 대구를 같이 만들어보자. 라고 말했다. 이어지는 개막식에서는 드론 400대가 투입되는 드론쇼와 축제 성공을 기원하는 건배타임, 인기가수들의 축하공연 등이 열린다. 이번 축제의 슬로건은침맥의 성지에서 열렬히 다시 뜨겁게다.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문을 열었다. 축제는 오는 10일까지 두류공원 일대와 동구 평화시장, 두류 젊음의 거리 등에서 다양한 공연과 함께 진행된다. 치킨과 맥주 관련 업체 100여 곳이 참가했다. 지난 2년간 공백을 딛고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두류공원 일원과 평화시장 닭동짐 명물거리, 두류 젊음의 거리 등지에서 열리는 대구치맥 페스티벌은 코로나19 극복 및 일상회복과 축제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막식부터 축제장 환경, 축제 콘텐츠 등 모든 구성을 기존 축제보다 한층 업그레이드해 준비했다. 우선 대구 치맥 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리는 10주년 기념 개막식에는 kpop 스타와 함께하는 공연을 비롯해 드론쇼, 치맥 건배 등을 통해 관람객 참여와 코로나19 극복을 알린다. 특히 개막식에는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에 수고해주신 의료진분들을 초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개그맨 박명수가 홍보대사로 참여해 대구 치맥 페스티벌을 위해 직접 만든 치맥송인 치맥 FLEX를 관객들 앞에 처음 선보인다. 또한 개막 퍼포먼스로 10주년 기념 치맥 케이크 오픈식과 치맥 열혈 타임 건배 등이 진행된다. 이어 코로나19 극복과 일상 회복을 알리는 첫 민간 축제인 만큼 이를 상징하는 치맥 드론 쇼를 통해 시민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대구의 대표 축제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6일부터 오는 10일까지 개최된다. 치맥은 치킨과 맥주의 합성어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대구 치맥 페스티벌은 2019년 이후 코로나로 중단됐다가 3년 만에 되면 축제로 다시 열리는 것이다. 대구시는 달서구 두류공원 일대와 동구 평화시장 닭동진 명물거리 등지에서 대구 치맥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축제 첫날에는 주무대인 두류야구장에서 코로나 극복과 축제 10주년을 축하하는 개막식이 열린다. 드론 400대가 하늘을 수놓는 드론쇼. 축제 성공을 기원하는 건배타임, 축하 공연 등이 펼쳐진다. 코로나 방역에 힘쓴 의료진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도 준비돼 있다. 축제장에선 치킨과 맥주 관련 100여개 업체가 200여 부스를 차려 치맥을 판매할 예정이다. 두리아구장 앞 100m 구간에는 치맥 캐릭터 조형물과 포토존도 조성된다. 두리아구장 인근 이2 8 주차장에선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며 시원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치맥 아이스펍이 준비된다. 관광정보센터 주차장에선 각종 음악 공연과 함께 옛날 통닭 등 복고풍 음식이 제공되는 추억의 치맥포차가 열린다. 예약을 통해 얼음이 가득 찬 바구니에 담긴 맥주 6캔과 축제 상품이 제공되는 프리미엄 테이블전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기존의 텐트 형태로 조성된 부스를 컨테이너 형태로 전면 교체했다. 관람객 통행 환경을 개선하고 내부 조리 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일회용 컵 역시 모두 친환경 컵으로 바꿨다. 축제 기간 시민들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거나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모습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릴 경우 추첨을 통해 1 0명에게 치킨 교환권을 증정하는 치맥의코 캠페인도 진행된다.